아, 아 다리 길었어 다리 길었어 <목소리도> 아, 다리 길었어 아, 아, 아, 다리 다리 아아어아아아아리아리 다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다리, 다리, 다리. 다리 진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아다아아 다리 아아아 다리 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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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너무 너무 아, 그지, 그지, 그지, 그지, 그지, 그예요 신을렸네. <목소리도> 아, 돌아와. 야, 밥또야. 엄마, 너무 너무 아파, 밥또야. 아, 아팠 엄마 너무 아팠 맞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알겠지? 하투야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사투야 아, 아, 내 머리. 야, 너, 씨, 너, 사람 머리를 닮았으면, 너, 미안하다고 사망한 데 내야 될거 아니야. 아니, 야, 이거, 씨, 머리, 씨, 이거, 심은 건데, 씨. 또 봐. 아! 아! 아 내가 누워서 쟤네들을몇번 동안 불러야 올까? 일단 백소리는 옆에 있어. 아! Nope. 아픈데. 탁투야 엄마 아파 탁투야 아 엄마 너무 아파 탁투야 탁투야 탁투야 엄마가 너무 아파 빨리 와봐 탁투야 탁투야 몇번 불렀냐? 꿍트야꿍트야꿍트야 꽁찌야. 아까 네 번. 꽁찌 네 번. 꽁찌 네 번. 꽁찌. 꽁찌 네 번밖에 안 불렀다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백설아. 아우, 귀여 백설이. 백설아. 왜 아싸. 관심 받는다. <웃음> 아픈 척을 하면 애들이 관심을 주네? 엄마너 엄마 아파요. 엄마, 이제 아파서 너는 털로서 못 주고. 엄마, 엄마, 아파. <놀람> 어... 엄마, 엄마, 아파. 아빠, <웃음> <웃음> 아, 침 흘리지 말고. 아픈 척 하니까 애들이 관심을 줘. <웃음> 어? 어? 어? 봉지로 와봐. 봉지. 뭐야 너 해들어. 해들어. 해들어. 이야. 이야. 이야. 저기요, 저도 깨꾸다. 죽은 거 아니지? 음, 살아있었 또. 어때야? 와. 야, 파트야. 야 가지마. 파트야. 가지 말라고. 다 아무것도 못 가. 나 떠나지 말아줘 제발 제발 제발 날 떠나지마 안 떠날거니? Nope. 안돼 제발 떠나지마